오늘의 조합게임 유튜버 상익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 중인 배틀로얄 그 중에 도시 모드가 있다 해서 가져와 봤어요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배틀로얄을 한다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뿅! 오케이 시작부터 바로 옥상에 내려가지고 싸움을 해볼까 했는데 왜내 주변에는 없지 사람이? 오케이 한명 한명 발견 그러면 바로 총부터 찾아가지고 총아내 이건 네, 총이야 오케이 총 M4 좋아 m 4 충분해 가자 배율 없어도 돼 배율 배율 괜찮아 총소리 들리는데 근처에 또 누우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약간 갱가오다 아까 갱거 같아 오케이 발견 좋아 뛰어 내려 아까 잡은 저템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뭐야?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이거 안돼, 이거 안돼.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어 구상 없어. 구상 없어.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자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자 올라가 탓! 갓! 갓! 갓! 자 옥상 저 옥상에 왔으면은 이제 아까 나 쌌던 애 저격으로 쌌던 애 차로 가자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이쪽이었으니까 음안 보여 없어 여기 없어 아니 아까부터 자꾸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와 뭐거 아까 지쏘 이제. 제야아 잡았어. 드론? 태미름이 드론? 뭐 날려가지고 자폭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자. 어 자기장 안에서도 이 옥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밀리 잡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잠깐만. 일단 사람은 다 생각이 똑같기때문에 옥상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일단 안보여 아 드론을 써볼까? 가라 가라 드론! 뭐야. 아 피격당하는데? 체력이 없어! 아니 뭐야 뭐야! 자리만 들키고! 커졌잖아! 오케이! 컷! 자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가지고 자기장 위치를.. 아 자기장 애매하다. 자기장 애매해 그러면 차라리 자기장 오는 걸 따자 완벽한 1대1 상황이잖아 완벽한 1대1 상황이잖아 왜 안맞냐